네, 저는 우지한테이형왜 이래? 라는소리를듣 고! 계잼니다해사우해 사랑해! 사랑해! 사랑해! 사랑한사랑지 사랑해! 사랑해! 사랑해! 사랑내사랑 사랑해! 사랑알 사랑해! 사랑해! 사 실제로 신고 안 합니까? <웃음> 알겠어. 무장무정에실로 이제 그것도 사랑해. 아니야. 표현하지 마 그냥 나한테. 사랑해. 싫어.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오, 내가 뭐 잘. 해줘야 되는 거야? 그거를 이제 네가 말하면 돼. 그걸 알았으면 돼. 사랑해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사랑해. 그거 아니야. <웃음> 그 아니야? 그거 아니야. 어. 아니야. 아 15초 남았어. 야, 사랑해. <웃음> 나, 다했어 나, 나, 우지야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통과 가요? 어?